안녕하세요. 글리쌤입니다. 자 학창시절을 지나 20대 성인이 될 즈음 자, 인생에 대한 내 통제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집니다. 자 일단 대학만 가면 뭐라도 할수 있겠지. 자 일자리만 구하면 경제생활을 하면서 만끽할 수 있겠지. 자내 의지대로 살수 있을 것만 같았던 20대. 자 하지만 본인 의지와는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내 인생을 통제할 권한이 커지는 시기라 여기니 기대감도 커졌어요. 그런데 그 반대되는 상황이 커질수록 괴리감도 비례해서 커집니다. 자, 일찍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까? 늦기 전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? 20대 초중반에는 조금은 여유가 느껴지는 선택을 해보기도 합니다. 자, 적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한 번쯤 많은 사람이 거쳐가는 공무원 시험에 발을 담가 보기도 하죠. 자,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정신 차려 보니까 20대 후반이 됩니다. 나이는 찼는데 경력은 없고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중소기업 취업도 이제는 문턱이 점점 높아져 있음을 체감합니다. 새로운 자격증을 따볼까 새로운 공부를 해볼까 막연한 목표를 세워보지만 예전의 열정은 사그라들죠. 그리고 현재의 불안감을 단편적으로 해소해 줄 것들을 찾아다닙니다. 게임에 빠지고 폭식을 하고 늦잠에 취해 하루를 짧게 마감하는 데 익숙해집니다. 잘못돼 가는 것을 문득 인지하면서도 현재를 부정하면서 더 몰입하죠. 이런 상황이 나아져야 연애도 할수 있다는 생각에 점점 누구를 만나는 것도 미루죠. 자, 친구들의 결혼 소식은 간간이 들려오고 조바심은 더 커져갑니다. 요즘 결혼은 선택사항이란 걸 인지하면서도 왠지 뒤처진 것 같은 마음에 친구들과 연락을 줄이고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자기개발도 해보지만 자 며칠 지속하지 못하죠. 확신 없는 목표에 열과 성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취업, 연애, 결혼, 연봉, 무엇 하나 제대로 된것 없이 나이 서른을 맞이합니다. 자 무언가 이것저것 해본 것 같은데 20대가 통으로 비어진 기분이고 조바심은 어, 심해지죠. 지금껏 뒤쳐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 것만을 또 건드려보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. 자, 원하던 결과가 또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져요. 무한 반복이 시작됩니다. 자, 축구를 해보거나 경기 관람을 해봤을 겁니다. 축구 경기는 농구에 비해 골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. 한골 차이로 경기 승부가 뒤바뀌는 게 다반사예요.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골더실점해 2대0이 됩니다. 자 이때부터 1대 0일 때보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. 자 어떻게 지금 상황을 뒤집어 이길 수 있을까? 자 2점 차인데 가능하긴 할까? 자이점을 어떻게 한 번에 넣을 수 있을까? 자 자신이 뒤쳐졌다 생각이 들 때는 상황을 이길 생각부터 하면 쉽게 지칩니다. 한 번에 2점을 넣어 2대 1로 리드할 생각보다는 자, 우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점에 집중합니다. 일점을 어떻게 낼 것인가를 어, 집중합니다. 2점을 내는 건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죠. 자, 우선 1점을 내놓 바닥을 다지고 이점에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. 자, 20대가 어그러졌다면 기본기가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. 자, 지금 내 생활 패턴이 1점이라도 내고자 하고 있는지 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언제나 되새길 진리 중 하나가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죠. 자, 시작 지점은 누가 정해주지 않고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습니다. 내 앞에 수많은 사람이 서 있더라도 그 사람들의 시작 지점일 뿐이지 나와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. 내가 시작 지점을 다시 지정하느냐, 지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할 뿐이죠. 자, 오늘 시작점을 정하지 않으면 오늘보다 늙은 내일 또 고민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